주택의 부수 토지만 보유를 하고 있을 경우에요. 어, 나중에 매도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주택수에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토지로 계산을 할까요? 최근에 초기 재개발 지역에 집 따로 토지 따로 이렇게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과연 이렇게 하면 양도세는 집으로 안 들어가는 게 맞나? 그 근거 서류를 좀 보여주세요. 이런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오늘 국세청에 올라와 있는 그 근거 서류를 함께 보러 가겠습니다. 출발해 보실까요? 반갑습니다. 철원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재개발 초기 지역에 투자를 하다 보면,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취득세에는 뭐, 비록 어쩔 수 없이 중가로 매수를 하시더라도, 어, 양도세에는, 주택수에서 포함이 안 되는, 그냥 토지의 세율로, 토지는 지금은 1년 안에는 50% 플러스, 어, 이제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어, 만 1년에서 2년 사이에는 40% 플러스 지방소득세 그리고 2년 지나면 일반 이제 양도 그 세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6에서부터 최고 세율 10억 이상 양도 차익이면 45%까지겠죠. 어 거기에 비사업용 토지면 10% 중가가 될 거고 사업용 토지는 중과 적용이 안 되는 게 토지 세율입니다. 어 그렇게 토지 세율로만 보면 되는지. 주택자분들은 워낙 중과세율 자체가 폭이 크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어, 국세청에 올라와 있는 이 근거자료를 가지고 한번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어, 요거는요 어, 지리번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 국세청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고요. 어, 상담제보의 인터넷 상담 사례에 양도세 항목을 어, 보셔서 등록일자가 3월 30일입니다. 어, 올라온 지가 뭐 벌써 며칠 됐는데 조회수는 30일이 다네요. 어, 여기에 올라와 있기를 질문이 아, 답변일이 4월 4일이네요. 질문은 3월 30일 날 했고 어, 질문이 뭐냐면요. 제목이 주택 부수 토지 보유 시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로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 양도할 때 집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어, 질문 내용을 풀어놓은 걸 보면요. 실거주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1주택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미 어, A주택이 있고요. 그외 지역에 주택의 부수 토지를 B부수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부수 토지나 부속 토지나 뭐 같은 용어로 쓰입니다. 부속 토지가 뭐예요? 부속 토지가 뭐예요? 궁금하신 분 계시죠? 여기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집 밑에 마당 이게 부속 토지입니다. 집의 마당 부속 토지, 부수 토지, 부속 토지 같은 말씀 말이 라고 말씀드렸죠. 어, 이렇는데 어, 이 부속 토지를 갖고 있는데 그외 지역의 부수 토지 위에 이분은 어, 여기 이렇게 A 집을 가 있고요. 요거 A를 보유하고 있고. 그럼 그러니까 여기 이제 B집인데 B는 집만 어머니 소유인 거예요. 그런데 세대가 달라요. 뭐요 마당만 요 이제 a, A라는 a 요 아들의 소유인 거예요. 뭐 아들 소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요 주택 갖고 계신 부모님 집이 재개발을 한다고 하니 얼른 땅만 아드님한테 정리를 했든지 이랬겠죠. 뭐 일명 이런 걸 뭐뭐라고 하죠? <웃음> 유튜브에 쓴거 보기에 참 그러네요. <웃음> 이렇게 들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팔때 A를 비과세로못 팔까 봐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그외 지역의 부수토지 위에 있는 주택은 세대가 다른, 동일 세대가 아닙니다. 세대가 다른 부모님의 소유입니다. 실거주 1주택 요 A를 비과세 요건을 다 갖춘 집이겠죠. 이 1주택을 양도할 때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하는 게 질문입니다. 이걸 이렇게 짚어드리는 이유가 어 예전부터 이런 질문을 드리면 네 그건 토지로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주택과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소장님 그거 근거 서류를 좀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문자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거 보시라고 지금 올려드리는 겁니다 국세청에서뭐 올린 내용이니까 근거 서류가 되겠죠 어 답변 온거 볼까요? 비상담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아까 이분은 A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집을 이제 팔라고 하는 거죠. 이거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여기 집이 있고 이렇게 땅이 있다 하면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고 아들이 갖고 계십니다. 동일 세대가 아니죠. 다른 세대예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그 부수 토지의 소유자는 땅만 갖고 있는 이 아들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오지 아니 하는 것이라는 아래 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참고문언이 이제 어, 2010년 12월 21일 부동산 거래관리과 양도 항목의 부동산 거래관리가에 올라와 있는 서류를 참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네요. 어, 주택과 부수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 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똑같은 답이 밑에 있네요 요지가 이렇습니다 회신의 요지가 정리됐죠 근거 서류 이제 이걸로 충분히 됐죠 최근에 아마 초기 지역에 투자하신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네요. 오늘은 짧지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또 정리가 되는 주택의 부수 토지만 보유했을 경우에 양도할 때 주택수와 전혀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면 토지의 일반 세율로 양도가 가능하다는 그걸 국세청 홈택스의 상담 사례에 올라와 있는 그 질의와 답변을 가지고 오늘 유튜브에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참고 되셨으면 합니다. 근데 이런 부수토지가 요 질문에는 없지만, 만약에 내가 종부세에 해당이 되는 그런 집을 갖고 계시다. 그런 분들이라면, 종부세 관련된 거는요, A가 종부세에 해당되는 내 소유 집이에요. 근데 요 A- 부수토지, 부수토지도 내 이름이면, 요거는 그냥 1주택으로 종부세를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중과세율이 아닌. 근데 집은 A 내 이름이에요. 근데 부수토지는 B인 아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내 이름 요거는 아내 이름으로. 아 아유, 저 기준으로 하면 요 남편 이름으로. 요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는 그 동일 세대의 2주택에 종부세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어 아까처럼 어 양도세에 포함이 안 된다 하더라. 이것만 알고 서울에 있는 뭐한 40억 넘는 그런 1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 주택수 양도세 아, 안 들어간다 카드라고 지방에 있는 부수토지를 하나를 샀습니다. 그 종부세 2주택 세율로 내셔야 됩니다. 그거는 참고하셔야 되겠죠. 요런 어, 정도까지만 챙겨 두시면 취득세는 어, 주택수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와 종부세 이게 조금 다르다는 것만 챙기시면 주택에 부수 토지를 들고 계신 분이 훨씬 좀 수월하겠죠. 참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